답안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저장 안내 메시지가 보이고 얘를 클릭해 주세요. 내문서, GTQ 폴더에 있는 답안 파일을 자동으로 찾고 화면과 같이 파일 존재가 있음, 없음으로 보여집니다. 없음으로 표시되면 답안 파일명이나 저장 위치를 확인하여 올바른 위치에 제출 파일명으로 저장 바랍니다. 제출할 답안 파일을 선택하고 답안 전송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답안 전송이 성공하면 상태는 성공이라고 표시가 되니 꼭 확인 바랍니다. 만약 실패한 경우에는 2, 3초 후에 다시 답안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속 실패한다면 감독님께 문의해서 지시를 따릅니다. 만약 작업 중인 답안 파일을 저장하지 않아 이전에 전송한 파일과 용량이 같다면 이전 파일 용량과 동일함이란 안내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이 안내 메시지가 보이면 수험자는 작업 중인 파일의 저장 여부를 확인하고 답안 전송을 해주세요. 만약 저장 후에도 같은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확인하고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이 정상적으로 전송됩니다. 수험자가 저장, 전송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복구가 어렵습니다. 수험자는 주기적으로 답안 파일을 반드시 저장하고 전송해 주세요. 시험 중 컴퓨터가 다운되거나 답안 작성 작업에 문제가 발생되면 반드시 손을 들어 감독관의 안내를 받습니다. 시험이 종료되면 답안 전송이 불가능하오니 시험 종료 2분 전부터 최종 답안을 저장하고 전송하여 제출을 완료합니다. 최종 답안을 제출하면 시험응시에 사용된 응용 프로그램은 종료해 주세요.